장수야 장수씨 장수야 비가와서 못나갔잖아 산책 장수야 장수야 장수야 비가와서 운동 못갔잖아 장수야 장수야 장수야 장수야 아침에 비가 와서 운동을 못 갔잖아 응? 비가 와서 운동을 못 갔지 비가 온걸 어떡해 그럼 그래, 비가 와서 못 갔다니까? 운동을 비가 와서 비가 와서 못 갔어요. 응? 비가 와서 못, 못 갔잖아.